는 이런 날이 못 나올 날은 아니야 뭐무이 큰데? 뭐 오우씨 와우야 카이야 밥값했어 저런게 나와야지난 처음에 엉뚱이 오늘 장비는 로드컴퍼니 금산 낚시공방 광어다운샷 로드 플래티논 6.6피트? 뭐그 정도 되는 것 같고 릴은 바낙스 카이젠 150지입니다 라이트 원줄은 막캅사 0.6호 왔어. 살살 지금 가 봐라. 한 마리가 중요한데, 짜시 그래. 그 정도 속도면 떨굴 이유가 없잖아. 이거 올라오다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랍보봉 되겠다. 뭘 아이언머 철벅기보다 크고, 뭐 얘가 배가 불렀네. 아. 아니 지가 언제부터 큰 거만 그렇게 잡았다고 그래? 삼봉이다. 분명히 다른 거 써도 물 거야. 아 어, 근데 물었다가 바로 바로 노니까 그래서. 제 오래 잡고 있는. 아 이거 뭐 마리스로 밀리고 있으니 뭐라고 할 수가 있나? <웃음> 반마리 왔어 작다 5미터부터는 또안 안 감겨요 그래 딱 쳤수만 하다 쳤어 너울 줄어든다 그랬더니 저더 커지고 있네 오, 왔어! 헛방맨. <웃음> 아, 아 그러네. 올라갈 때 팔팔해서 네가 졸으려고 하면 막 깨우겠지, 이제. 오, 왔어, 왔어. 이건 진짜 온 거다. 입질받는거 하나 중요한거 아니에요? 랜딩하는게 중요한거지 어 커? 오사이 좋다 어우 이만하면 잡을만해 이제 자식 잡아서 줄라 고 그랬더니 이거 뭐으덕가야될 판이네 <웃음> 아우 선배님 한마리 건지시니까 이거 화챔질도 하고 <웃음> <하찮극의 액션입니다>. <웃음> <웃음> 뭐 이만하면 안 나왔으면 후회 만했다 또 왔어? 어 이거 뭐 한치만이 꿉꿉하고 한치는 아니네. 야 이걸 방생을 해마로. 네 그렇죠. <웃음> 나도 큰거 잡아보고 싶다. 아, 큰 놈들은, 어. 어우, 한, 한 10년 하신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야딱 담을만하다. 으. 동터. 자식, <목소리> 야 오늘 형이 자리 잘 뽑았네. <웃음> 어 그러지 그러지. 우리는 자리빨이야 이거. <웃음> 야87 거기 딱이네 아주 그냥. 아니 수심이 어떻게 이렇게 안 변할 수가 있지? 어? 문어? 어쩔 수 없는 삼봉이다. 삼봉보단 퍼플이구만. 오 다섯 마리오? 오. 야, 애들 어, 드롭봉이다. 어, 그건, 그건 방생 좀 해라. 갑오징어랑 돌문어는 금오, 저 뭐, 금지체장 없어. 그렇지 낚시꾼이라면 살려줘야지 착하지 <목소리> 아씨 물었더났다 이거 이야 살짝 묵직했는데 신나고 물었더놓은 애들묵직더라고 아니 내가 릴링 너무 많이 했어 묵직했다가 턱 떨어지네 아씨 다시 왔나? 거기는 됐어 됐어 오씨야한 손으로 하니까지나랄는데 이거 잡기 있어봐 낚싯대 아, 으쌰 오우씨 후후 사이 좋다 와. 오 오우 대포 대포대포 대포. 오우 야 오징어다운거 한마리 잡았다 어이박드레니까 한치인줄 알았어 아니 근데 7미터나 더 가봤는데 그놈이 또 무네 왔어! 왔어! 이야씨 저거 봐 퍼플이라고 비가 추적적 계속 저기는 추적추적이 아닌데? 야너 우비 아닐 거 같아서 어떻게 했냐? 아래에 바지 어 떴어? 야 이것 말이야 짜식 <웃음> 안 빠졌어 안 빠졌어 어이 다만하다 2월에 이게 비오고 바람불고 잘 안나 너울치고 <웃음> 아씨 불어 터졌나? 어째 안먹지? 한말이 왔어 오랜만에 어우 저쪽에 랜딩하시는거 보고있는데 나왔어? 그, 어때요? 꼬꾸 박진이 아까는 큰놈 올라왔는데 지금은 박진 않네? 40. 이제 절반 감겼네. 오, 박는데. 벙킨건 아니겠지? 내가 아예 천천히 가볼게. 니가 먼저 렌딩하고. 오 좋아. 요삼봉이래니까 네, 네. 어우, 네. 좋아요. 어, 이만한데, 찝지 예. 네. 네. 어우 좋아 이거랑 하면 됐지 사진 찍으면 금방 따라갈 때예 그렇죠 아예 <웃음> 고맙습니다 예자 8대 5자 적당히 잡아만 형한테 저 따라갈 테문 줘야 될거아니야요음 맛있게 먹어 비가 와서 고치게 하지, 뭐. 몸바다도 우리 정도면 양호하지, 아니, 그 뭐. 예. 허허, 이런. 그러게. 계속 지나가다. 아, 말다.